오늘은 커피포트 물때 세척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겉에는 사실 행주나 뭐 여러가지 물티슈나 이런걸로 닦을 수 있는데요 안에 같은 부분에는 참 닦기가 힘들잖아요 많이 쓰지만 안에 물때 같은거는 정말 잡기 힘들잖아요 이럴때는 구연산 한스푼으로 이용해서 물때를 세척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연산 한스푼을 준비해봤구요 구연산은 좀 산성이 강해서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스푼이나 아니면 고무 장갑을 끼고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일단 한 스푼이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두고 물을 맥스까지 커피 포트 맥스까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맥스까지 채웠고요. 맥스보다 더 많이 채워 넣으시면 물이 넘칠 수 있으니까 꼭 맥스까지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어, 기존에 있는 여기 이런 이런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이런 부분은 뜯어내서 준비해주세요. 따로 빼주세요. 이렇게 따로 빼서 준비해줄게요. 그리고 물을 끓여줍니다. 수세미 같은 경우에도 소독하면 너무 좋거든요, 구연산은. 그래서 구연산 물을 조심스럽게 부어줄게요.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수세미도 한번 뜨거운 물에 해서 구연산물 부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앞에 헤드 부분 이렇게 솔로 못쓴칫수 있죠? 그 부분으로 이렇게 닦아서 일석이도 청소법 해보세요 따로 하기 힘드시니까요 구연산물로 해서 닦아주시면 소독도 되고 반짝반짝해져요 이렇게 닦아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헹궈 주도록 할게요. 지금 다시 구연산 넣지 않고 그냥 일반 수돗물을 넣어서 한번더 끓여줘서 헹궈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헹궈 주신 다음에 안쪽을 닦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풀도 물때는 제거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물로 여러 번 헹궈주시고요. 한번더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물을 또 맥스까지 채워놓고 한번더 보글보글 끓여줄게요. 짜잔! 이제 물때가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됐어요. 기본 한번 정도 세척을 해줬고요. 그리고 물로 여러 번 헹궈줬어요. 그리고 한번더 뜨거운 물로 한번 보로로 끓여줬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이 부분도 다시 넣어줬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물때 제거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조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